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보험전문가 김세월 팀님 모시고요 20대들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보험에 대한 점검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세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최근 하두는 음.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심장질환 진단비 음. 뭐 심혈관이라고도 네. 얘기하고 회사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20대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어, 이 담보 꼭 넣어야 되나? 음.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어, 전문가님의 네. 생각은 어떠세요? 허율성이 가장 넓은 담보라며 뭐 급성심근경색이 없어서 이 허율성을 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의뢰를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자체를 모르시다 보니까 판단을 하시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심장 특정 질환에 관련된 거는 이제 부정맥, 맥이 정확하지 않게 뛰는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그 박자나 리듬감이 맞지 않게 뛰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장하는 담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보험사들마다 그 범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른이 뭐 보험을 준비하시는 21세에서 30세의 고객님들 층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담보의 보험료가 연령대가 증가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음.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실 때 가장 최대 넓은 음. 범위까지 커버하는 심장특정질환 담보를 구성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은 음. 예전에는 허혈성까지 됐는데 음.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 집어넣으면 모든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음. 대해서 다 커버가 됩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는 설계사분들이 계신데 이건 거짓말이다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심장질환과 관련된 담보를 판매하는 회사가 몇개 정도? 6개 정도? 네 6개 네. 정도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음. 모든 진단을 커버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데는 심장 관련된 질환이 한 25개 정도가 된다고 음. 치면 한 23개 해주는 네. 데도 있고 16개 해주는 데도 있고 어. 뭐 8개 내지 9개가 되는 데도 있고 네, 이게 마다 다 다르니까 네. 뭐 우리 회사 거은뭘안 해주지만 음. 훨씬 더 발병도 높은 것들 해준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다. 맞아. 음. 우리가 그 엔대 수술할 때도 음. <웃음> 언급했다시피 가짓수가 많은 게중요다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음. 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이제 진단할 을때 코드를 내잖아요 그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어느 회사 거인지 음. 그런데 얘네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걸 빼더라도 여기서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음.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면 조언을 구하고 그게 맞는지는 직접 좀 찾아보시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좀 작업의 어떤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장범위가 음. 넓어져서 허혈성까지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설계사분들이 추천을하신는것 음, 음,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심장 질환 진단비 음, 음. 넣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장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그 깨끗하고 음. 건강했던 상태로 쭉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심장은 또 우리 몸의 가장 주한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혈류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제 흔히 말해서 피떡이라고 생기는 음. 혈전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게 되면 그 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음.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음. 전조증 이상이 없어서의 음. 위험하다는 고혈압 거기서부터 이제 심장질환에 관련된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0세 시대에 120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심장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음. 뭐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원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의 문제라던가 운동 부족 앉아 있는 시간의 장기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혈류에 대한 흐름과 심장이 약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가족력에만 어떤 집중을 해서 이거로만 끝나진 않을 병명이라고. 음. 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하다. 네, 그래서 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관심 가져 보셔라라고 네. 말씀 드리고 뭐꼭 해야 된다, 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 같아.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음. 이게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위험을 전가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그렇죠. 포인트로 좀 짚어 보시는 게 중요할 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납입 여력이다. 그렇죠. 전반적인 보장 범위에 대한 음. 밸런스들 이 밸런스들을 잘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추천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네. 권유는 받았지만 이 금액 차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라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넣자고 다른 뭐 암진담비를 낮추거나 이렇게 음. 또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음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 20대니까 이렇게 강력 추천해주시는 거죠. 네. 어. 이게 40대, 50대 가면은 <웃음> 네. <웃음> 왜냐면 또 보험의 인수한도에도 제약이 걸리고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하면 새로운 거를 하시기에는 이미 버리게 되는 돈의 음.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21세부터 30세까지 알아보시는 어린이 보험을 보는 소비자분들은 반드시 좀이 담보에 대한 권유를 드리는 게 맞는데 좀 연령이 증가하시게 돼서 특히나 또고혈압의 유병이 있으시거나 하시게 된다면 보험사에 좀 제약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내 수준에 적절하고 기존에 있었던 걸 해지함으로써 내가 납입 여력에 충분한 수준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음. 4,50대 선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볼 만한 음. 담보내용이기는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 광고 심의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정 회사가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 특정 회사를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23개 해주는 회사가 좋냐, 음. 17개 해주는 회사가 좋냐 음. 그쵸. 11개 해주는 회사가 좋은 거냐 음. 뭐 6개, 5개 해주는 회사가 음. 좋은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 음,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가짓수가 많은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가장 발병의 진단코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담보를 보장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음. 일단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음. 그렇다 보면 회사가 좀 추려지겠죠. 지금 음. 한 6개 정도 회사가 그 담보를 출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두개 정도로 추려졌을 때 지금 이 고객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좀 더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나오는 네. 회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걸 추천을 받아 보신다면 그 안에서 심혈관을 넣은 것과 이제 서열성으로만 뭐돼 있는 거 이런 거에 비교를 받아 보시고 거기서 이제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죠제 음.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아직 완성화되지 않았다 이 단어. 그죠 네. 아. 그러니까 20대 분들 중에서 내가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사실 이 심장 질환 때문에 뭔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음. 대신에 고민스럽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확하게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음. 발병 확률은 어떻게 될지각 회사마다 담보별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음. 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 들어보시는 게 네, 중요하다. 맞아. 가입을 유도당하시는 것보다는 음.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 이거 내가 정말 충분히 필요하네 네. 라고 했을 때 결정하실 수 있다. 자, 두 번째 네. 요즘에는 약간 시들해지긴 했는데 네. 어, 유사함 아직도 이 유사함 담보에 대해서 어, 한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음. 되냐 최대한도 그래가지고 뭐,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걸 1억까지 만들어야 된다. 음. 뭐, 그래서 생보사 와뭐 합쳐가지고 <웃음> 막 이렇게 하는 조 고압들에 네. 대한 네. 영상들이 많았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유사한 담보는 약간 로또성 담보의 음, 성격이 좀 있지 네.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음. 필요하긴 한데 음. 너무 과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저도 좀 같은 생각이고 연령대에 맞는 권장 한도가 있고 음. 각 보험사들은 그걸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연령이 조금 뭐 낮은 어른이 보험 보시는 경우에 2, 3천 정도 연령이 좀 있는 성인의 경우는 1천에서 많이 받아주는 데가 2천 정도 라고 음.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가시는 건 맞는 선택이지만 저 이걸 부족한 것 같아요. 뭐한 5천 못해요? 이렇게까지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사암이 어린이보험에서는 필수다. 음. 정말 많이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납입면제의 조건에 들어가고 음. 성인보험에 안 들어가는데 음. 네. 이거는 주객이 좀 전도됐다. 맞아요. 이게 음. 유사암이 들어가 있으니까 납입면제를 받기 위해 음. 유사암보험담보 많이 놓아야 된다. 어. 뭐대신에꼭 놓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안 걸리면요. <웃음> 저 <저에> 걸렸을 <웃음>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그만큼 유사암은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음. 가정 경제에 어떤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음. 뭐 금액도 싸니까 뭐할수 있는 거다 하세요. 이렇게 음. 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 돼버린 음. 유사암에 대한 뭘 보장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 어, 네, 그렇죠? 유사암은 뭘 보장하는? 유사암이 이제 갑상선 그리고 기타 피부 경계성 종양 제자 암을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 암이 뭔데요? 경계성종양이 음, 뭔데요? 기타피부 암이 뭔데요?가 되는 건데 금액에만 집중을 하지 이유사함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심도 깊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음. 우리 몸전체 어디든 제자리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생식기에도 제자리 암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유방에도 제자리 암이 생길 수 있고 식도에도 제자리 암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암이 발병되기 전에 연기 단계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태의 모습은 비슷하게 띄고 있고 특징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음. 이건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런 누적 한도를 체크해가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 연령에 맞게 적정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리죠. 음.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20대는 보험 전반에 대한 밸런스를 만드는 시기예요 뭐 앞으로 지출될 다른 비용들이 음. 많기 때문에 과하게 뭔가를 준비하면 꼭 탈이 납니다. 맞아요. 반드시 탈이 나니까요 네.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좀 준비하시고 나한테 필요한지 어, 그리고 너무 과한 보험료는 네, 대출보다 무섭다고 했어요. 맞아요. 충분한 음. 설명 들어보시는 걸로 유사함을 선택하시되 네. 단밸런스를 어, 고려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음. 뭐 2, 3천만 원 업계 한도를 넘어가는 구성으로 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꼭 경계하셔라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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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 표적함 항 네.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뭐 이런 분의들이또 늘고 있어요 맞아요. 전문가님이 음.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넣지 마셔라 21세 30세 정도의 연령에서 본다면 부태어 필요 없고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담보다라는 음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전문가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네. <웃음> 맞습니다 네. 아.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 담보가 갱신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주가 많아요. 음. 보험사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5년 내지 10년. 음. 그렇게 되면 21세 내지 30세에 가입을 해서 갱신을 한번 겪게 될 때쯤은 40대 정도예요. 네. 근데 아직도 크게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보험료는 갑자기 올랐겠죠? 5 6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갖고 가셔야 효율이 생길 텐데 두번 정도 이상의 갱신을 견뎌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 결국 정작 필요할 때가 되면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이 담보를 해지하게 될수 있는 음. 그런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음. 두 번째로는 표적항암이든 항암방사선 세기조절이든 치료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음. 그 환자가 표적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음. 이 표적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할 수 있는 확률도 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또 범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율이 있는 암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화암이라던가뭐 흉부암, 그리고 또 척수종양, 뇌종양 이런 것 쪽으로 좀 효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발병률을 봤을 때도 발병 순위 1, 2, 3, 4, 5, 위 안에 드는 그런 암 종류는 또 아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치료 방법이 더 발달한 것 중에 항암 양성자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얘는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데 다른 정상세포를 침범하지 않으니까 통증도 덜하고 합병증유 말도 적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음. 치료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두 대밖에 없다는 점과 음. 대기가 엄청나겠죠. 이 치료 역시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음. 음. 그러고이 치료가 음. 효과적일 수 있는 암은 좀 정해져 있다는 거. 음. 이런 걸 본다면 제약 조건이 자꾸 붙잖아요. 음. 그럴 거라면 차라리 암 진단비를 더 많이 하셔서 진단비는 또 선지급이 나오는 거고 음.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코드가 있으면 지급이 나오는 담보잖아요.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은 전문가님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네. 표적항암과 관련된 부분이나 항암 양성자 음. 치료와 관련된 최근에 나온 이런 담보들은 네. 확률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음. 있는데 그 확률이 일반암 진단들을 음. 받는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으니 네. 이 담보를 가져가는 건흉적이지 않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과거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형태가 그냥 설계사를 믿고 어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다 되는 그렇죠? 거야. 어, 다 되는 네. 보험이 없어요. 네. 풀커버를 할수 있는 보험은 없다는 라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내 지금 시기와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어, 큰 위험들을 어떻게 잘 커버링 할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20대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내지는 부모님들한테 보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음. 새롭게 내가 그냥 다시 할래 어. 라는 문들이최근 되게 많거든요. 네. 전문가님이 이런 생각을 가진 고인들께 음. 좀 킵 내지는 조언 해주실 음. 수 있다면 그거를 아예 뭐 없애고 새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보 설명을 먼저 조금 들어보시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없애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음. 일부를 조율하고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담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고 믹스를 해서 새로운 거를 보완하는 식으로 음. 가져가셨거나 어떤 여지를 두고 음. 문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유하는 설계사는 일단 네네 아,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보험이 있다면 아, 엄마 아빠가 너무 잘못 들어놓은 거야 무조건 해지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맞아. 조금 보수적으로 기존 보험을 최대한 나는 살리는 쪽으로 음. 보수적인 방향이에요 라고 맞아. 설정을 한 다음에 설계사랑 얘기를 음.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어, 납득이 됐어 어, 라고 하면 어, 전반적인 방향을 턴을 할 수도 음. 있겠지만 어, 일단은 기존 걸 지키는 데에 포커스를 두시고 상담 받으시는 걸저추천드립니다 기존 납입했던 또 그만큼의 비율 용이 또 손해로 가는 거세요. 음.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실 때 정확하게 지금 거에 대한 정리가 맞는지, 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살릴 건 살리고 뺄건 빼야 되는 건지 음.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시고 음.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향을 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걸 근본으로 하셔서 20대 분들한테 좋은 설계사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팁을 드리면 네. 여러 설계사한테 상담 받아보셔라.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음, 혹시나 내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음. 받은 건가? 제대로 된 제안을 받은 건가에 대한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은 절대 한 번에 우주 최강 상품을 가입할 수는 <웃음> 없어. <웃음> 평생 완벽한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재테크 내 음. 네, 보장자산, 그렇죠. 보장자산은 음, 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웃음> 필요한 거 궁금한 같아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 가지고 문의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들어보시는 음.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웃음>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